아마 저한테 링크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링크를 먼저 받아 보실 텐데 아이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사업을 왜 하는지 그 계기와 원동력이 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꼭 여쭤보시기도 하고 작년에만 그런 질문을 과장이 아니고 100번도 넘게 들어서 이전편에 자세히 썰을 풀어 놓았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늘어져 버리니까 일단 두 영상은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게임하고 캠핑장비 사고 무언가 수집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덕질이죠 덕질 덕질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아무쪼록 이전 편에서 소개드린 이 덕질을 하려면 핵심 요소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해요 공간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식량과 물을 자급자족하고 온도항상성을 지니고 원활한 호흡이 가능하고 그 안팎으로 정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당연히 혼자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고 각각의 요소기술들을 각각의 전문가 분들과 열심히 공모전을 나가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공모전을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고 연간 대충 100회 정도를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게 공모전이라고 무시 못할 게 하다 보면 돈벌이가 또꽤 됩니다. 세상엔 참 먹고 살수 있는 수단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이 요소기술들 중 원활한 호흡. 깨끗한 대기를 위한 기술 카테고리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조 시스템 모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쓰는 자료는 평소 사용하는 PPT는 아니고 이제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생략한 설명을 위해 간소화한 PPT라서 페이지 번호가 살짝 섞여 있는데 내용만 간단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것도 나름 산자부 장관상을 탔던 내용이라 공모전이나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목차랑 설명 전개 방식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IR 자료 준비는 뭐랄까 소개팅 같거든요. 투자사 담당 선생님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신데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요렇게 표준 양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조 시스템 모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이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이레스 같은 경우엔 지질자원연구원이 낳 수제 이제 모자이크에서 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요 이제 감자씨 닉네임이 감자씨예요 감자씨 연구원이랑 이제 2017년이었죠 아마 연수원에서 연수받던 시절이에요 뭐 같은 조가 편성이 되고 조원들끼리 일정 끝나고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고기 연기 보면서 야 이런 대기오염물 돈으로 바꾸는 연구 한번안 해보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던져서 시작된 거긴 한데 정부 부처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문제의식 부분에 이제 데코데코를 좀 하려고 보니까 마침 인류가 봉착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사상 최대의 지구 환경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중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하다. 심각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 체제 대응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해결이 시급한 대교연물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더라 물론 보다 보면 다보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두 문제를 다 잡아가긴 해요 하지만 절대로 n 버 에버 많은 걸한 번에 하겠다 한국에선 일절 언급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의 아이템이 N개의 문제를 한 번에 잡아간다 차라리 분리해서 N개의 사업에 지원을 하세요 이후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한국의 지원 사업에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점 메모 메모 하시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고통을 받게 생긴 문제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 말고 지불 능력이 있는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실제 고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아도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장 고통받지 않으면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다양한 규제와 국제사회 기준 때문에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속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 관계자들이 지불 능력을 갖춘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펼쳐지고 있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작 단계라 1세대도 아니고 0.5세대도 아니고 0.2세대 버전 정도 되겠는데 대부분이 이런 이 화살표도 나오나? 대부분 이런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어요. 스포츠 경기장만한 커다란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건설합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데 800도 이상의 고열이 필요해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데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이나 중동은 뭐 그렇다고 싶시다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에서 이만한 플랜트를 건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경기장의 다용도로 활용이라도 하는데 이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플랜트인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작고 귀여운 국토를 보세요. 이 작은 땅에서 국토의 0.2% 정도 플랜트를 지어볼 만한 여백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마저도 태양광, 풍력, 지열, 쓰레기 처리 등등 다양한 플랜트들이 들어서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한 도구는 이 건축물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공조 시스템입니다. 이 공조 시스템이 뭐냐면, 건축물의 환기 배기를 도맡는 건축물의 허파 같은 건데, 거의 모든 건축물들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공조 시스템에 자원순환 기능을 부여한다면, 굳이 아까 플랜트 같은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아도, 건축물 자체를 탄소자원화 설비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고, 우리의 빌딩 숲이라고 하죠? 이 빌딩 숲이 정말 숲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물론 플랜트 건설 같은 산업시설로서의 접근도 이루어져야 하긴 합니다. 둘중양자택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발전도 이제 대규모 시설에서의 발전과 개별 시설에서의 발전이 함께 가는 분산 병렬 방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도 플랜트 단위의 시설은 정부와 대기업이 맡아서 나아가고 개별 시설에 적용할 방안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찾아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우게 된 개발 목표를 살펴보죠 첫째로 기존 설비를 뒤엎지 않고 여기에 추가 부착될 수 있는 형태일 것즉 기존 규격을 준수한 모듈형으로 설계를 해서 조립할 수 있게 신규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에,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둘째로 이 모듈형 설비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역할은 포집해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로 치환하는 자원화 기능일 것 마지막으로 파생되는 데이터 부산물을 추후에 활용 가능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개발을 해 나아갔고요 전국 모든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다양한 기술들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저희가 활용할 탄소자원화 방안으로는 습식 광물 탄산화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통 기술사업화 시도하는 연구원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엄청난 욕구를 느낍니다 어떤 욕구? 설명욕을 느껴요 투머치 토커로 빙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저희가 4년간 연구 개발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그렇게 설명이 우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그리고 별첨 자료들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발표 자료 구성하시는 동료나 후배분들께선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만 합니다. 그래서 뭘 했지 아예 설명을 수, 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습식 광물 탄산화 방법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쉽게 말해서 자연계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칼슘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인위적으로 가속시켜줄 방법을 적용한 공조 시스템 모듈을 연구하고 개발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끝! 그리고 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님들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요 김민선 소장님, 강은구 그룹장, 그룹장님, 이재성 박사님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시작품의 실험 결과 당시 약 1000ppm 수준의 실내 이산,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ppm 이하로 저감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산업재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인 칼사이트와 아라고나이트를 생산합니다. 하고 간단히 설명했다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세, 세상이 다 아는 당연한 원리 아니요. 그쵸? 뭐 원자로도 로켓도 다 공개된 원리들이긴 한데 어,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가 하면 어, 술을 만드는 원리는 전세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죠 전세계 어딜 가나 증류시설이나 이 구조나 증류기의 형태는 비슷한데 자 집에서 라가블린 16년산이랑 똑같은 만나는 위스키 만들어 와봐라 외모테 양조 원리가 전세계에 공개되어 있는데 같은 기구로 같은 원리를 통해 술을 만들어도 그 재료의 구성, 배합률, 반응 조건, 후처리 등등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바뀌고 서로 다른 술이 되죠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식 광물 탄산화의 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지만 저희는 그 방법을 공조기 모듈러서 적용할 방안을 최초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레슬레가 커피 머신 싸게 내놓고 재료 공정이나 캡슐에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저희 핵심 수익은 투입되고 생산되는 물질, 즉 소재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이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로부터 나오는 소재와 환경 산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 보자면, 아이레스는 모듈형으로 공조 시스템에 부착됩니다. 그렇게 공조 시스템을 흐르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칼사이트와 아라고나이트를 생산하고요. 해당 자원은 제지 고무 잉크 페인트, 자동차와 항공기 소재 원료로서 활용됩니다. 또 지역 굴폐각 폐기물과 함께 처리가 가능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대안이 될수 있는 방안들처럼 800도 이상의 고열 처리가 필요하다던가 자원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나아가 설치기업의 그린 빌딩 인증 가산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제 혜택 가능성을 제공함은 물론 설치기업은 탄소배출권과 생산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저희와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적용 부분은 이렇게 공조 시스템 서플라이 부분에 확장 부착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아이레스가 진출할 시장이 어딘고 하니 공기조화장치 시장이 되겠는데요. 해당 시장은 국내 약 8조 9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출액 약 30%를 수출하는 시장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출량이 꽤 되죠? 물론 이제 세계 시장은 커녕 전체 시장과 유효 시장조차도 당장은 과분하고요. 초기에 진입할 수익시장은 국내 3,30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기타 공기조화장치 시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이 부분은 단순히 모듈 판매만을 놓고 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이고요.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해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초기에 진출할 수익시장은 기타 공기조화장치 시장, 탄산칼슘 시장,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시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두 향후 폭발적 성장, 성장이 예측되는 시장으로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요즘은 뭐 모두가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중에서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주요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의 기술 인수나 투자 유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들 기업이 이제 취하고 있는 전략들처럼 탄소 배출권 구입과 벌금 등의 규제를 유리하게 활용하고 당연하죠. 원료 생산물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특허출원을 통해서 사업을 보호하고 추가 자원화 소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려 합니다. 사업 계획서나 실제 발표 자료 상에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지 3개년 계획이랑 이제 계획 추진 순서랑 내년도 계획이랑 사업비 산정 내역을 요약해 놨는데 여기서는 일단 비공개 자료로 잠시 돌려놓고요. 나중에 자료를 이제 받을게 되실 분들은 별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과 수익구조 개요도를 같이 넣어놓곤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문서로 보내드리고 미팅 때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냐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엔 목표 시장 타겟을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학교 공공 건축물, 그리고 아파트 및 주거 단지 이렇게 세 가지 타겟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일전에는 농축산업시설도 타겟으로 잡은 적이 있었는데 실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세 건축물을 우선적인 타겟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세곳 모두 주요 고객은 자산을 관리하는 성격을 띠는 기관들이에요. 가령 상업용 건축물은 자산운용사 학교 및 공공건축물은 국토부 녹색건축과 지자체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아파트 및 주거단지는 종합건설사, 그리고 이 기관들과 관계가 있는 연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로 고객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화 추진 체계는 분야의 특성상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별로 많지 않은 사항들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령 신기술, 녹색 기술 인증을 확보하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제도 등을 통해서 실증, 실적을 조금씩 확대하는 과정에서 녹색투자 전문회사, 녹색건축센터, 자산운용사, 자산관리공사 등이랑 파트너쉽을 맺고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선 한국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실증 작업만을 마치고 해당 실증을 바탕으로 코트라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린 다음 한국은 오히려 역으로 수입해오는 단계를 밟으려 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아가면서 어떻게 자금이 사용되고 매출이 발생하게 될 건지 근거 자료와 함께 계획을 정리해 놓고 기대되는 효과와 팀 소개 그리고 비전 등을 정리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자료로는 충분한 자료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느라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으면 아마도 낙담했을지도 모르는데 다들 또 엄청 친절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셔서 이것이 너희가 해낼 수 없는 이유다 하고 조목조목 읊어주시거든요. 저희 대신 문제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문제들을 클러스터별로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상용화 제품을 내기까지는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한 가지 또 긍정적인 건 아예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VC분들은 설마 이게 진짜 되겠어? 일단은 지켜볼게 하고 인맥들을 소개해 주시고 정부 지원 사업은 겨우 숨통이 트일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인정받아서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솔직히 이 분야에서 투자받았던 업체들 이력을 살펴보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날고 긴다는 애들 모여서 그럴듯한 아이템을 만들어 창업해 놓고 막상 투자 받으니 회사가 징발해 버렸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된 곳이다 보니까 VC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이 분야에서의 사업과 성취라는 게 결코 한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 시장, 사업 모델을 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 우산 아래 이런 기업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는 투자사, 자산운용사,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회사들과 시장에 통용될 아이템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죠 비약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개발도 기업개발도 마치 생명의 진화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언젠가 인류의 생존기반이 될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은 항상 환영하고요. 협력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시죠.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